안녕하세요. 아빠 정영호입니다그 뼈다귀 감자탕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온 성남에 맛있게 하는 감자탕집이 있는데 거기는 국내산 등뼈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산 국내산 등뼈입니다. 국내산이 싱싱하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그 잡내가 별로 안 나서 색깔을 끝내주죠, 봐봐. 색깔이 완전히 핑크빛 뭐건 국내산만 가능하죠 이게 이런 색깔이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씻어서 넣고 한시간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으니까 2시간은 꼭 해주세요 2시간 핏물 빼는 작업은 자 이렇게 당겨 놓고 핏물을 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요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뭐 어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그때 다시 알려 드릴게요 자 기다림의 미학 기다립시다 자 이렇게 2시간 정도 핏물을 빼준 고기를 이제 물을 붓고 씻어낼거예요 상태고요. 한번 씻어줬어요 이 씻어진 등뼈를 끓는 물에다가 한번 한소끔 끓여내서 그 끓인 물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소끔 끓여서 다시 건져 낸 고기를 자, 이제 물에 또넣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스푼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 파, 양파, 깻잎, 그리고 청양고추, 시래기,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 어느 정도 끓으면 그때부터 이제 양념을 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마늘, 마늘은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늘은 많이 넣어도 나쁘지, 나쁘지 않고 맛을 더돋아주니까 마늘은, 간마늘은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일단 마늘, 간마늘 넣고요. 고추장 거의 2큰술 고춧가루 하나 둘세개뭐 양파부터 투하 투하 그리고 파 반절 썰어놓은 거에 반 나머지 반은 이따가 다된 다음에 얽금 가루 반스푼 색깔이 더 예뻐지고 매운맛이 더살리기 때문에 건강에 좋아서 그런 거지. 아, 잡냄새도 없대. 응, 잡냄새도 없대고. 넣고요. 너무 기니까어 냄새 좋다. 시래기 들어갑니다. 슝! 이게 제일 맛있지. 감자탕엔 시래기지 깼으면, 어? 식품을 끓이면 될것 같아. 좀 색깔이 우와 많이 잘 나왔다 이제 예쁘지 중간 정도 음. 오, 맛 봐봐 국물 맛아 지금은 안나좀확확 끓여야지 들깨가루 음. 자 열어온다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웃음> 짜잔 대박! 이렇게. 반소단지를 넣네. 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재료들 재료들을 넣으면 돼. 자, 청양고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반 남겨놨던 파파 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깻잎이 들어갑니다. 어우, 냄새. 자, 깻잎이 음, 들어가면 아주 끝내주는 뼈다귀 해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감자탕. 감자는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아빠 정영화에 뼈다귀 해장국 끓이기. 완성! 완성! <웃음> 끝! 끝! 쓰레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있겠다 음. 가 이거 하나 꺼내 가지고 <놀람> 맛있겠다. 잘익어졌나 내가 이거 이거 봐. 오. 아이. 거 먹어. 너네들 어떡 먹어. 어떡어떡 먹겠습니다. 음! 음, 오. 음 맛있어! 아 뜨거! 조금만 찍어 간장? 음! 대박! 아빠 새우다! 짱! 오늘은 조금만! 내일 먹어 많이! 와 진짜 맛있다! 다 먹었다!